나만의 굿즈 만들기 네번째 미니 쓰레기통입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케치 작성을 눌려서요. XY 바닥 평면이죠. 그 다음에 원을 그려줍니다. 중심 원 여기 0,0 가운데 원을 클릭해서요. 지름이 80인 원을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마무리 하고요 자, 돌출 익스트루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익스트루더를 하는데요 이 쓰레기통이 원기둥이 아니라 점점 위로 갈수록 커지는 면입니다 그래서 테이퍼 각도에 5도 값을 입력해 주고요 거리는 120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통의 큰 외형은 잡았습니다. 이 옆면에 쓰레기통의 줄무늬를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여기 둥근 면에는 스케치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면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구성에서 접하는 평면을 클릭하고 이 둥근 바깥쪽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둥근 면에 스케치 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 면을 만들었으면 스케치 작성 클릭하고요 여기 새로 만든 이 평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길쭉하고 둥근 모양의 홈을 파주려고 하는데요. 작성을 눌러서요. 슬롯입니다. 슬롯, 중심대, 중심 슬롯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한번 클릭하고요.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수직의 선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또 클릭한 다음에 또 움직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알약 모양의 슬롯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서도 클릭 자그 다음에 필요한 치수들을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둥근 호는알 값은 5 엔터 치고요 그리고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60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원의 중심점 하고요. 원점이죠. 여기 원점의 사이에 거리를 30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선이 아직 파란색 선인데요. 지금 움직이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에 수직 수평을 클릭하고요. 여기 중심점과 그 다음에 원점을 이렇게 같은 선 상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모두 검정색 선으로 바뀌면서 고정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돌출을 누르면 추가로 그린 스케치가 하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스케치의 방향을 밖으로 가 아니라요 안으로 안으로 여기를 잘라낼 건데요 여기 역시에도 이 테이퍼 각도를 안에 넣어서 잘라 줄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60 그리고 거리는 마이너스 2 입니다 확인 그러면 요렇게 안쪽에 홈이 하나 파졌습니다 자이 홈을 이원 쓰레기통 몸통에 맞춰서 쭉 패턴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작성을 눌러서요 패턴의 원형 패턴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본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의 몸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본체가 아니라 여기를 피처로 바꿔준 다음에요.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두 번째 돌출이죠.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했던 파란색으로 여기가 선택되는 게 나타나는데요. 축은 원형 패턴을 만들 중심 축인데요. 저기 파란색의 Z 축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안될 때는 여기 위에 그냥 둥근 원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오는 칸의 숫자를 늘려보면 패턴의 개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패턴을 확인을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디자인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누르고요. 옆면에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원을 일단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 조건이 서로 걸리지 않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입력할게요. 두 원의 크기는 지름이 12로 동일하고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원은 이 중심점과 원점, 여기 사이의 거리는 45, 그리고 원점과 여기 높이 거리는 110입니다. 그러면 하늘색 선이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밑에 있는 원은요 거리가 36.5 그리고 높이는 15입니다 자 이렇게 다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을요. 회전을 시켜가지고 마치 여기가 링처럼 톡톡 튀어나온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해서요. 회전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회전, 회전을 클릭한 다음에 이 프로파일 우리가 아까 그렸던 스케치 두 개의 면을 선택하면 되고요. 축, 중심축, 가운데 Z축, 또는 여기 그냥 면을, 둥근 면을 선택해도 얘가 중심으로, 이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잘라내기로 돼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모양이 깎여나가죠. 여기를 접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쭉한 바퀴를 돌린 모양 확인 그러면 쓰레기통 모양의 디자인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쓰레기통인데 구멍이 없네요 자이 상태로 본체 그대로를요 메쉬로 저장을 하나 할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큐라에서 설명을 좀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 가장 윗면에서 쉘이죠 벽 두께를 이 정도로 남긴 이 쉘을 남긴 상태의 모델링을 하나 더 작성해서 이 친구 역시도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두 친구를 출력할 때의 차이점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